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98길에 있는 어글리 스토버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카운터에서 코로나 체크를 하고 일행이 있는 자리로 발길을 옮깁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셀프바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용하시다가 추가로 셀프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의 내부도 쭉 한번 들려보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행의 자리에 도착해서 메뉴판에 있는 주문세 주문을 하고 레스토랑 분위기를 한번 쭉 들려보고 있습니다. 와인도 주문해서 드실 수 있도록 와인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문한 메뉴는 프렌즈 세트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샐러드가 나오고요. 안창과 치킨 스테이크,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글리 니코타 치즈 피자, 치킨 필라퍼까지 시키고, 음료는 오렌지 에이드를 시켰습니다. 식사하는데 저렇게 오일이나 드레싱, 그리고 매콤한 칠리소스 중간중간에 갖다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갖다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인접시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대비 아주 맛있는 레스토랑 이었습니다 전체 다 8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죠 가성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